공부만 되니까. 어 어. 타고나면 아 드디어 눈치챘어. 에, 음. 얘를 노란색으로입번눈 음. 해볼게요. 그래 알록달록 할수 없었지. 얘가 지금 여기를 중점이라고 하면 여기는 O라고 음. 아, 약간 비율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. 아몰라 어찌됐든. 음.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죠어 수직이야. 근데 이거 O M 은 4분의 3이라며요. 그렇지.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, 음, 뭐냐면 음, 4분의 3이고 이게 2분의 3일니까 응. 음? 얘 반지름 모거는 4분의 3 루트 3. 아하, 4분의 3 루트 3. 오케이, 좋아. 얘가. 그러면 이거에 그거는 음. 4분의 3이군데. 음, 16분의 2 7 음 그렇게 되는구만 맞아 16분에 27파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뭐하면 될까 일단 얘가 이 S의 넓이였잖아요 음, 그코스인을 이렇게 구하면 돼 근데 음. 얘필표가이거라면음 음. 일단, 얘가, 그, 세포하는, 예, A, B, B, B, B, B, C, B, C, B, C, B, C, B, C, 이루는 자기 C, B, C, B, C,